저 오늘 수라 바이럴 영상 찍으러 갑니다 보통 제가 바이럴 찍으면 출연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연출이라든지 좀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자고로 감독이란 감독이란? 뭐였죠? 감독이랑 항상 <목소리라> 준비하고 야 돼요 아 그렇지 자고로 감독이란 항상 이렇게 준비를 하고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가는 이 시간 1분 1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일단은 저 이거 해야 되니까 좀 끊고 이따가 찍으시죠, 저 이거 집중해야 되니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짠! <웃음> 촬영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오늘 패션이 다데가요 오늘 오늘은 오케이. 추위에 이기는 모용순 감독이다 패션이랄까? 이게 지금 오버한 것 같지만 모두가 날 비웃었지만 지금 다들 나를 부러워하고 있을 거야 아모 감독이 말하는 이번 영상의 포인트랄까? 저희가 이번 신규 클래스 수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혹시 지옥천마도 할머니 아시나요? <웃음> 그런 코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젊은 수라에 여섯 개의 검을 이어받은 할머니의 이야기. 약간 이런 식으로. <웃음> 풀어봤는데, 아잘 나와야 할 텐데 말이죠. 그죠? <웃음> <웃음> 촬영 현장을 좀 한번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어, 동물의 똥 냄새. 어? 어? 왜안 되지? 잠깐만, 이거. 우리 이번 수라 바이럴 영상 기획안을 봤는데 모용순께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번에 모용순이 직접 이 바이럴 영상에 기획하고 연출을 해보면 어떨까? 어. 어. 어. 어. 어. 그래서 우리 피디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될것 같아 많이 알려주고 감독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근데 요즘 현장 뭐 되게 편하지 않나? 그때는 뭐 일단은 수염 먼저 <웃음> 왜? 왜요? 수염 간디가 있어 <웃음> 그래서 지금 마스크 여기 쓰신거예요 <웃음> <웃음> 감독은 와, 현장에서 늘 이렇게 포스있게 포스있게? 화가 나있는 상태에서 어... 한번 따라해봐요 막! 막! <웃음> 아 부족한데? <웃음> 좀더 짜증을 섞어서 <웃음> 그렇지! 아, 아. 그리고 감독이 뭐 갖고 와 했는데 걷는다 아. 그럼 어떻게 해야 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이게 아니야. 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게 도아 <웃음> <나의 웃음> 이거 송피디 이거 장비 체크 안 했어요 지금? 안 나오는데 화면이 아니 지금 이거 똑바로 이거 바로바로 확인해 감사합니다 일단은 이 리더라면은 자고로 실물을 잘 알아야 됩니다 감독은 장비를 다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이 오디오 장비를 좀볼 건데 음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선을 먼저 연결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잠깐만 거기만 내한테 <웃음> 내가 거기다 하려고 했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수라의 기운을 받아서 되게 멋진 연기를 <웃음> 보여주실 배우분인데요. 아 이따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아이고 네. 아, 너무 온화하셔서. 오류비. 잘받니다 아, 재밌게 봐주세요 아, 아, 팬서비스가 아, <웃음> <웃음> 장난이 아닌데 그렇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칼을 뽑아주시고 이제 나이보다 좀더 사실 많은 네! 그래, 막냉이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웃음> 여기서 약간 수라의 젊은 시절을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라의 <웃음> 기운을 받는 할머니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고로 감독은 제작비 절감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일도 마다하지 않고 연기도 할줄 알아야 한다 이게 여기 4개가 떠려고 있으면 너무 이상하겠죠? 이렇게 많은 보상을 준단디야 카메라 준비해주세요 이렇게 두개 하나 있으면 짠! 네, 컷입니다 울브지잖라 수라도! 수라도에서 약간 빡 하는 느낌 한 번만 해주세요 네, 그 정도 박자를 조금만 더 감정을 올려서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제 촬영이 다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1시가 넘었어요. 촬영을 직접 해보니까 확실히 뒤에서도 이렇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잠깐의 영상을 위해 굉장히 긴 시간이 필요하구나 이런 거를 어, 깨닫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웃음>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해주신 만큼 어, 여러분들 많이 좋아해주시고 또 우리 싱크클래스 수라도 많이 많이 플레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구독! 안녕! 까지 많이 많이 부탁게요빠빠이